등록해주세요. 라디오스타에서 서지석, 최재우, 김주민, 김일중이 예능 야망을 마음껏 드러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10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는 내 꽃길은 내가 깐다 특집으로 배우 서지석, 최재우, 개그우먼 김주민, 전 아나운서 김일중이 출연했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한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한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날 김지민은 자신을 둘러싼 열애설에 대해 서로 이용하고 있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가장 비겁한 사람은 전 우종이라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나 혼자 산다에서 한혜진과 러블라인을 보이는 전현무에게 김지민은 그런 것좀 버려야 한다고 전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이에 김구라는 본인에게 화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김지민은 영화 관상의 배우 이정재를 완벽하게 성대모사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MC들은 웃으며 만족스러워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이후 만화 둘리의 둘리엄마 성대모사도 해 웃음을 자아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오랜만에 최재우를 본 MC들은 반가워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그는 일이 잘안 풀려서 최창민에서 최재우로 개명을 했다고 밝혔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오랜 공백기에 대해 묻자 그는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건 아니다라며 회사 대표가 잠적했다고 이야기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이후 1년 반 동안 일용직에서 일했다고 전했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한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한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1년 동안 명리학 공부를 했다는 그는 다른 게스트의 운세를 풀이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서지석에게는 타고난 운동선수 팔자라며 굉장한 승부욕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이에 김구라는 아이때 나가야 되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은날 김일중은 프리랜서 아나운서기 넘버3를 꿈꾼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넘버 1, 넘버2는 김성주 씨랑전현무씨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대상을 받으면서 전현무씨가넘버1이 됐다고 했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그는 넘버3는 아직 저희들끼리는 치열하다며 우상진 조우종, 한석준 등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이어 그는 난 방탄소년단 전문 MC다라고 말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방탄소년단의 팬들은 자신을 좋아한다며 팩트만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육상선수 출신인 서지석은 8년 전 아휴 때추천기 시절 섭외가 왔다고 말했다. 등록해 주세요. 그는 아이돌이 아니라 그때는 출연을 고사했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갈수록 보니까 욕심이 나더라며 8년 전에는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고 즉석에서 아때 비디에게 사죄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는 우리 동네 예체는 재출연의 비밀은 특유의 질척거림이라고 밝혔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하체 후 작가에게 전화하고 아무 이유 없이 촬영장을 찾아가기도 했다고 전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그는 그렇게 질척거려서 죄입성했어요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